내가 그냥 소진되고 소모되고 마모되는 느낌으로 막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작가 걸리쌤입니다. 제가 이제 대학교나 이런데 작년에 이제 강의를 많이 갔었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. 음, 어떻게 좀 설레고 내일이 좀 기대되고 좀 에너지 있게 살아갈 수 있나. 그러다가 비슷한 또 댓글도 발견을 했어요.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쫓기기만 하고 내일도 기대도 안 되고 흥미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. 내가 조금 인생을 좀 에너지틱 하게 살고 내가 흥미를 가지고 내일이 좀 기대되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돼요자 펜이 두개가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 선택을 하나를 합니다 자 선택을 제가 했어요 자 이것대로 기분이 좋고 내일이 기대되고 설레고 이런 기분이 들지는 않죠 선택을 하면 설레고 내일이 기대되고 무언가 좀 에너지틱 하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불확실한 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자, 확실한 거에 의해서는 내가 설렘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100%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여지가 있어요 100%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거에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, 그러면 100% 내가 할수 있는 거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? 감사함이죠 제가 손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어딘가 아팠다면 이 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감사하고 일상의 고마운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어떤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남하고 비교 안 하고 내가 가진 것 그대로 나라는 사람그 자체로 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감정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일상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느낌은 현상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. 내 마음이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붙들어주는 것. 그럼 현상 주지 말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일이 기대되게 만드는 거는 선택이에요. 불확실 속에서 내가 하는 선택.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자, 두발 자전거에 보조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네 발로 우리가 탔었단 말이에요. 왜냐? 이두 발로 탈려다 보니까 다리가 허공에 동동 뜨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이 보조바퀴가 필요했어요. 그런데 우리가 갈증을 느꼈잖아요. 갈증을 느낀 게 뭐냐면 자이두 바퀴, 네 바퀴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나이는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네 바퀴로 계속 달리고 있어요. 그럼 이건 너무나 100%야. 100%인 상황에서 너무나 안전지대 안전지대에서만 이걸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설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이 바퀴를 두 개를 떼볼까? 두 바퀴가 없어지니까 내가 타다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도에 날 노출시키는 꼴이에요. 하지만 그 위험도에 스스로 노출시킨 건 나였어요. 그 아버지가 두 바퀴를 떼가지고 너 이거 타! 억지로 막 태워가지고 두발 자전거 막 선수시키려고 이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두 바퀴를 떼고 나서 탔어요.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러한 모습이 사라집니다. 왜냐? 실패를 하면서 마음속에 움츠려드는 거예요. 아,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실패를 하겠지.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거.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긴 한데, 이런 것들이 한 5년, 10년 막 지나가요. 그럼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어떤 무대가 있는 거예요. 이게 무대가 있는데, 이게 정중앙에서만 이제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저 가장자리로 가게 되면은, 아, 저기 어슴프리하고 조명도 없는 것 같고, 저기서 뭐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막 걱정이 돼요. 주식을 할 때도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죠. 이한주한주 한주 조금씩 모아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몰라담기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주가 주저앉아도 다른 주가 버텨주면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. 한 가지만 에 목매고 있다가 그게 주저앉으면 나는 또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려요.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무너져 내려도 나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이 선택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. 선택을 했고 가지수가 많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기둥들이 몇개 있었기 때문에 희열이 기대되고 내가 어떤 설렘을 가진다는 건내 거가 있어야 돼요. 자 선택 외에도 내 거가 있어야 돼요.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환경, 회사, 직장, 학교 거기에서 내가 아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블로그에 어떤 글을 쓴다든가 책을 쓴다든가 강연을 하고 강의를 한다든가 내 컨텐츠로 누군가한테 내보일수 있는 거 여러분이 정말 인생이 설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사그라드는 기분이 든다면 불확실함 속에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 거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